안녕하세요. 보험금 판례방입니다. 최소가입 인원 정족수 미달과 청약서 미작성하여 단체보험의 제3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월간생명보험통권 제213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원의 판단 이건 직장인 보장보험은 단체보험으로서 위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제3-72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가입단체 및 동단체의 최소가입기준 동일단체의 종업원 5인 이상 가입에 충족되어야 비로소 보험계약을 청약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고 또한 보험계약으로서 그 효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청약서의 작성 등 구체적 실체로서 청약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이 건의 경우 비록 만인이 보험가입 의사 표시로 본인의 보험료를 모집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나 당시에는 동단체보험의 피보험자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보험청약서의 작성 등 구체적 실체로서의 청약행위는 없었고 사고 시점인 96년 5월 5일 이후 96년 5월 15일 비로소 해당 단체에 의하여 위 망인을 포함한 5명의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인 보장보험을 청약한 것으로 간주하여야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단체보험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